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캠핑을 갈 거예요. Why do I make things complicated? Why do I lose all my control? Oh, oh. I keep on letting my bad habits make us both come crashing o m to the floor. Something to save us from what we're strangers feel like we're far apart. 자, 여러분, 강릉에 도착을 했습니다. 핸드폰으봐 여기, 유명한 게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여 시켜먹자. <목소리> 감사 달겠지? 뭐 시켰어? 전 호박. <목소리> 아. <목소리> 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호박죽 같은 단호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. 달겠지? 리얼 호박이네? <목마> <목마> 엄청 맛있게 한번더자 그 응. <목마> 응. 근데 여기 파리바게뜨 어딨어? 아, 꼭 파리바게뜨 가야겠어? 어, 샌드위치를 사야겠어 오케이, 놓을 건 놓자 그렇지 커피는? 커피는 마셔야겠어? <웃음> 아니 아까 우리 마셨잖아 커피 알겠어, 그냥 가자 여러분 이제 코란도를 하시게 되면은 인포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인공지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걸 이렇게 누르면 우리 송곳 아니? 어? <웃음> 을 두르고 순긋해변 검색해줘 오오 첫 번째 장소로 갈까요? 어두 번째 장소로 가줘오 이렇게 편하게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어뭐 달리고 있는 상황이나 이럴 때도 위치를 확확 바꿀 수 있어서 생각보다 편해요. 이건 노래를 틀면서 출발해 볼까요? 신나는 노래 틀어줘. 와, 와. 준비 끝됐 좋다 <목소리도> 어 서울보다 여기가 한 6도 정도 낮았거든? <목소리도> 그래서 나막 크리스랑 더 챙겨왔단 말이야 생겨이 <목소리도> 진짜 장한 것 같아 진짜 잘해 좋 너무 좋은 거아 진짜 콧가 <목소리도> 때문에 어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가격그러으려나 이렇게 사 정말 엄청 좋은 것 같아 맞아 음 맛있어 응 음. 진짜 맛있 이거 데왜 그거 맛지 어메이징 진짜 음. 아, 따뜻해 안에 있으니까 그니까 하... <웃음> 너무 맛있어 좋아 <웃음> 완전 낭만이야 그 유명한 닭강정을 맛있는 닭강정이긴 한데 꼭 먹어야 하는 이유는 모르는데 이게 더 맛있지? 그리고 고로케가 진짜 맛있다 응 고로케 진짜 맛있어 따뜻한 먹었으면 진짜 맛있었을 것 같은데 음. 행복해 여러분 차박 하세요 응음으 음. 음. 아늑게 약간 다락방 느낌? 이벤트나 기념일에 이런거 하면 진짜 좋은거 같아. 차박. 근데 한가지. 키가 큰 사람은 좀 힘들 수도 있어. 아, 180이면 <웃음> 어렵겠다. 야. 저도 살짝 힘든거 보니까 175 후반대, 170대 후반대도 조금 힘들수도 있어요. <웃음> 룸짜리를 소개합니다. 치카를 가러? 응. 갑시다. 예용지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곳에는 샤워실도 있어요. 이렇게 뒤에 화장실은 굉장히 깨끗하고, 그래서 거기서 간단하게 뭐 세안 정도만 하고 오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화장실에서 세안을 하면 됩니다. 이렇게 생각보다 잘 있어요. 다시 차로고와 오늘 달이 진짜 예쁘다. 여기 보시면은 쭉 캠핑카, 여기도 캠핑 트레일, 캠핑 트레일. 이렇게 야영을 하러 오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. 저기도, 저기도 텐트, 여기도 텐트랑 캠핑카. 우리 차 바다 소리를 들으며. 좋아? 완전 좋아. 나도 쌩얼. <웃음> 안경 쓴게난도 쌩얼이야. 바삿소리가 <웃음> 너무 좋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참 아늑하네요. <웃음> 모자 보려 <보러 부담> <웃음> 이제. 안녕. <웃음> <웃음> 아, 너무 좋은데요? that are yeah. 미국 인들 은 내가 65달러를 이안 귀엽지? 귀여워 아, 어디로 갈까? 맛집부터 갈까? 주변 맛집 찾아줘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? 오 많아 수산 다 근데 횟집이다 강릉 맛집 찾아줘 네, 네. 번째 장소로 가줘 두분 걸린다 오케이 안내 시작 안내를 시작합니다 유명해 엄청 맛있다 <pools> 지금. <mbre ants> <I don't> <목소리> <목소리> <d Euros> 이요 짬순이야. 국물 음. 맛 음, 아, 진짜 맛있어. 음. 잘먹었어 어, 완전. 아그 완전. 대불러. <웃음> 어나 너무 좋아. 죽을 것 같아. 나 이런 것도 너무 좋아. 진짜 여기 너무 맛있어요.